안녕하십니까 맥스 김입니다. 맥스 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돼 가지고 밖에 나가면 은막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아주 지금 환경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요즘 또 그렇게 흔히 나가서 바람을 쏠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콜로라 식구 때문에 지금 제한된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이 피부관리는 또쉴 수가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세안을 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 이렇게 또 피부관리를 또 하고 주무셔야만이 노후가 많이 지연되는 그런 피부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특히 봄철에는 특히 그 피부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람이 계속적으로 봄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봄철 피부관리 색조화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이고 또 제가 화장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뭐 피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르게 강의를 하시는 분도 저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만의 그 경험 이런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피부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기초화장 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에 화장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이제 스킨이라고 그러죠. 스킨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킨 같은 것을 집에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너나 스킨이나 같은 종류인데 화장수는 또 다릅니다. 이제 알코올 성분이 좀 적고 그 뭐라고 할까? 음 피부에 그 좋은 그 유액을 갖다가 함유를 해서 만든 것이 또 화장수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뭐한 2,000원 정도 너무 좋은 걸 삽니다. 1,000원짜리 같은 것도 있는데 1,000원짜리 같은 거 사지 마십시오. 왜냐면 면이 아니고 이상하게 뭐나이론 비슷한 그런 천 같이 이렇게 보이던데 그런 건이 피부에도 형광 증백자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건 쓰지 마시고 이왕 좋은거 뭐 2-3천원 짜리 해서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될 거니까 이런걸 갖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을 충분히 바르시고 어, 이제 제가 강의를 했듯이 먼저 강의 했듯이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어, 피부를 갖다가 정돈을 해줍니다 피부에도 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머리카락도 결이 있듯이 피부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코 안쪽에서, 눈 안쪽에서 귀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런 식으로 기역자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귀도 한번 바르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바르시고요. 눈 주변도 이렇게 바르시고 결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대로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수염이 나기 때문에 수염을 깎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토너 처리를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올리면 이, 이게 아무리 수염을 잘 깎았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가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이솜이다 여기 묻어납니다. 이렇게. 사포마냥. 그러니까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수염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훑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목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거 하시다 보면은 또 습관이 돼서 또잘 됩니다. 처음에는 잘안될 겁니다. 근데 요즘 남성분들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나중에 또 얘기도 드리겠지만, 자, 우리 TV에 나오는 앵커들이라든가, 그 이런 분들도 또다 화장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남자들도 또, 화장을 또다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화장하는 것은 이렇게 배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정돈을 다 하고요.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렇게 내려갑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피누를 깨끗하게 세안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시커멓게. 시커멓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모공 속에 때가 아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벗겨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로션을 바른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크림을 갖다가 바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아이크림은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스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크림은 용량이 많으면서도 아이크림 특징이 뭐냐면 이런 피부하고 요 눈밑에는 피부가 다릅니다. 모공이 가장 적고 또 이런 게 저기 일반 그 크림이 들어가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 피부에는 표피, 진피, 피아조직이라고 세 군데가 있는데 표피와 진피 사이가 이 속에 콜라겐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닭장처럼. 근데. 그 속에 수윤을 갖다가 넣어줘야만이 우리 공무풍선을불때 쪼글쪼글한 걸푹 하고 부르면 고무풍선이 쫙 펴지잖아요. 그것처럼 자, 콜라겐이 이런 걸 바르면 콜라겐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수윤 주머니를 갖다가 쫙 벌려줍니다. 그럼 어때요? 이 주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늙으면 피부에 수윤이다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늙지 않게 이수분을 갖다가 넣어줄 때는 이 보습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아이크림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세월이 가다 보면 연식이 있다 보면은 이 피부가 이제 층이 두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크림을 바르면은 이 바짝 바른 눈에 물을 갖다 대면 금방 흡수입을 해서 그냥 거칠거칠하고 계속 물을 넣어주면 물이 이제 차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피부 속에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크림을 갖다가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림은 적당량을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르십니다. 자, 이거는 결대로 바르실 것도 없고요. 그냥 편한 대로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거울이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바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저번에 바르다 보니까 머리가 크림이 묻더라고요 <웃음> 그였고. 아니, 머리에다 크림을 묻히고서 화장을 했다고 제가 그랬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바려고요 그리고 또이 목선도 잘 바르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정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목선은 못 줄입니다. 못 없앱니다. 목선은. 목선이 유틀드 전에 바르시고 기도 이렇게 예, 발라주세요. 기도 예,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도, 이기부할도 토토 허영하게 남들이 이제 돈복이 붙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자, 목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살살살살 두들겨줍니다. 자, 이렇게 두들겨주고요. 이렇게 두들겨주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이 피부 속으로 이제 이 아이크림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눈 밑에 쓰는 아이크림을 이거 여기다 바를 때는 얼마나 잘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특수적으로 이눈 밑에만 바르라고 만드는 아이크림인데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통통통통. 요거 통통. 이제 피아노 치는 걸잘쳐야만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좋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받으셨으면 저는 이제 요번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그 선물 하나 받았는데 여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써보니까. 자 이게 뭐냐면 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기를 쫙 이렇게 눌러 갖고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내가 이게 스포라이 뭐라고 하나?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이, 유리 속에 액이 이게 담겨있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하다보면 이게 흘르고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적당량을 이렇게 짜서 얼른 얼른 바릅니다. 이게 흐를줄 모르니까 여기 이건 세우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눈 밑에 같은 데를 더 신경 써서 바르시고요 왜냐하면 주름 같은 게 가장 많이 지는 데가 눈 밑에 이기 여기 이제 인중이라고 그러나 여기. 이, 여기 이런 데가 주름이 많이 지기 때문에 이런 걸좀 충분히 발라 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탈렌트나 그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 이 인터뷰 를할때 여러분들 눈치 챘을 거예요그왜냐면 목에 마우라를 두르고 나오잖아 예쁜 거 색상이 고상한 걸로 이렇게 마우라를 여기다 해갖고 여기짱짝 묶어서 니번처럼 묶어갖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름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흉터가 남아 있다든가 그러면 틀림없이 그걸 가리느라고 마우라를 하고 나옵니다. 스튜디오 안에가 뜨뜨던데 뭐가 춥다고 마원을 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어? 그러니까 피부가 잘하시라는 겁니다. 주름살 생기지 말고 제가 나이가 지금 4, 8년생인데 자, 이 주름 한번 보세요. 목선이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두들기죠. 이거 왜, 왜 그렇다고요? 이거는 이제 잘 스며들으라고 이렇게 두들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습관 되면요 잘 돼요 이렇게 키도 조금씩 문질러 주고 이렇게 자그 전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파우더를 발랐죠 파우더 근데 우리 집사람 이걸 사주는데 화장품은 오래 두면 안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속에 약간의 방부제가 들어있겠죠 화장품은 오래 두면 상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개 하고 그 집사람 거한개 하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겁니다. 집사람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끼면은 썩습니다. 화장품도 썩어요. 상해. 누가 그랬죠, 옛날에. 아끼다가 똥된다고.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똥되기 전에 바르시는 겁니다, 막. 저녁에 잘 때는 제가 뭐라 고 그랬죠? 핸드크림이라도 얼굴 붕붕하게 바르시라고. 그리고 주무시면 싹 빨아들여가지고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탱탱하게 가꾼거 카메라 앞에 바짝 가볼게요 자 모공이 조그마서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모공이 이렇게 안보이는거예요 이렇게 모공이 안보이고 피부가 이렇게 정돈이 잘 돼야만이 예, 오래도록 그 탄력있는 피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컴팩트 대신에 이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만게 쿠션 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이게 사줬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스폰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이커는 내가 여기 나와 있지만 얘기를안 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스폰서를 해주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런 홍보를 해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은 남의 제품을 제가 열심히 해줄 필요는 없죠. 그죠? 제가 좋아서 쓰면 그만이지.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화장품 회사 사장님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면 스폰서를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 회사 제품이라고 쓴 그대로 거짓말 않고 쓴 그대로 좋은 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메이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웃음> 자 이게 보니까 속에 그, 그 수분기가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려놓고 자 이렇게 이거 분처럼 돼 있는데 이 분이 아니고 이 스펀지더라고요 이 분이 안에가 스펀지 스펀지라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그냥 파우더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걸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제 뭉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뭉치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바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한번 보세요. 자, 머리 밑으로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눈도 바로고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아, 수분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먹네요. 음, 아 좋습니다. 음, 인생 뭐 있습니까? 먹기도 잘 해야 되지만 외모도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내 옆에 누군가가 앉을라 그러지 냄새나 나고 옷에서 찌른 대나 나고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주신 그 기능 중에 우리 어머니가 주신 기능 중에 기절 들리고 냄새 잘 맡는 거, 입맛 좋은 거, 소화 기능 튼튼한 거 이게 있어가지고 어디 점, 저 먹는 음식인데 가면 벌써 뱃 속에서 막 나이가 나 생다 막장 움직이는 소리가 찌르륵 짜르륵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야. 너는 사돈 앞에 가면은 조심해라. 근데 소리나는 거 조심한다고 됩니까? 찌르륵찌르륵 하는데 음식 보면 막 당겨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썹도 그립니다. 눈썹을 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남성분들 문신하는 사람들 많죠? 여성분들도 그렇고 문신이 대세입니다. 근데 문신을 하자니 또 너무 쑥스럽고 그래서 문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눈썹 그리는 걸 가깝습니다. 이거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삐져나오고요. 이렇게 뭐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놓고 뚜껑 닫으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량을 이제 내놓고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리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그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너무 막 그, 저기 이상하게 그리지 마시고. 예, 적당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왼손도 잘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깥에, 바깥쪽을 향해서. 아, 제가 충청도기 때문에 충청도 말을 많이 쓴니다바깥이라 <웃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충청도 말또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는 것보다 십상 좋지요? <웃음> 충청도 말입니다. 십상 좋으냐는 게충청도말입니다자 이렇게 자 해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더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돌려서 내려 내리고 뚜껑을 닫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솔이 있습니다. 솔 이렇게 솔 예, 솔이 있으니까 이 솔로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저기 눈썹을 그린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이렇게 좀 번진데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장은 그리고 요즘들은 이런 게 흉이 아니에요. 남이 얼굴 쳐다보는 거아 문신도 막 눈사람 마냥 새까맣게 하고 다기는데아이거 어떻습니까? 아 이거 양반지. 이 그러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연분홍으로 그 약간 그 끈적거리는 그저그 루즈 어 그런 걸 여기 몇번 찍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 아이라인도 바르는 저기 그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 보세요. 자 오늘 화장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이바이요